셋 액션. <목소리도> 뭐 이렇게. 뭐 여기서 이렇게. 한시 오, 네. 네. 누가 카트에 그 해라니까, 계속, 계속 이렇게 슈퍼, 처음, 네, 예, 이중간중가카자기 저희, 게 계속 맞아야 니까렇게대부 10번, 3 아, 이게, 새로 운레슨에 새로운 이요 이, 가로다 아, 이게 앱선에서 새로 나온 프린터군요. 네, 이번에 24인치 네. 7540하고 44인치 음. 9540이 새로 출시됐습니다. 들어오는 게 나아요?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할까요? 보세요, 어떤 사진인가 물어보실래요? 뭐? 어떤 사진이다이가 어떤 사진인가? 첫 렉트 어떤 거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출력 한번 해보죠 그러면 들어가지 뭐 제가 어떤 사진을 물어보실래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액션. 이제 출력 한번 해볼까요? 네. 어 출력 보통 어떻게 뽑으세요? 포토샵에서 뽑으세요? 아니면 뭐 리소프트어나 전용 프로그램들 쓰거나 그러세요?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이제 양이 많은 경우에는 리브 쓰는 경우가 있고, 네. 보통 일반적으로 양이 많지 않은 건 포토샵에서 주로 뽑죠, 저는. 어, 이, 이 기종은 립 소프트웨어가 요번에 새로 만들어져서 포함된다고 들었는데. 예. 이게 별도로 하트, 카트, 카트 죄송합니다. 이게 뭐지? 뭐, 아 립, 엣지리. 엣지리, 맥지리. 별도로 판매하는 거고. 별도로 판매요 잘하셨어요 몇번고으면 네. 이렇게? 네아쉬워 마지막으로 초밀하라고 마지막. 다시, 다시 해주고 오늘 그 프린터 네. 7540 네. 한마디로 정의한다면? 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아.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갖고 싶다 언제 주실 거예요? <웃음> 하나 싸게 주세요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마지막 질문 자, SC-P7540 한마디로 정의한다면? 都抓了一